피벗 테이블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 셀 하나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줍니다. 표의 범위는 테두리가 점선이 깜빡이는 모양으로 나오죠. 동일 시트에 A18셀에서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위치는 A18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이름은 필터로 드래그해 주시고 부서명은 행 직위는 열 상려금을 값에 드래그하신 다음 합계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을 최대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최대값으로 문제는 나오지만 2016버전과 2010버전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옵니다. 2016버전은 최대로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확인 실수령액을 값으로 드래그 하시고 평균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확인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 탭에서 옵션을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벗 테이블 아무 셀이나 하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상단의 요약 및 필터에서 행 총합계 표시와 열 총합계 표시를 체크해제 해주겠습니다. 빈 셀은 샵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및 서식을 클릭하시고 빈셀 표시에 샵을 넣어 주겠습니다. 확인을 선택해 주시고, 가필드 설정을 해줄 건데,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필드 설정을 해도 결국에는 최대에서만 가필드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로 해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눌러도 적용되는 건 최대 상여금만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적용이 되고 평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도 이 범위에 첫 번째 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중에 아무 값이나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카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평균도 모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필드 설정을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값이라고 있는데 값에서 최대 한번 따로 그 다음 평균 한번 따로 두 번을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피벗테이블 스타일에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보통 6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혹시 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과장 대리 사원주정렬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우스 오른쪽 정렬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나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순서가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아닐 때는 원하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 하시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의 범위를 지워 주셔도 되고 셀 하나를 클릭해도 됩니다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표의 범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동일 시트에 A21 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제품 코드는 필터 판매일자는 행, 판매형태는 열, 납품수량과 반품수량은 합계로 해주시고,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체크하겠습니다. 판매일자는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판매일자가 월 판매일자로 나오고 있죠. 문제에서 행에 판매일자를 넣으라고는 했지만 월을 넣으라고는 하진 않았기 때문에 행에서 월은 드래그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일자에 아무 값이나 하나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월과 일이 체크되어 있는데 월만 체크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월별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거나 셀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삽입,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표의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시고 동일 시트의 A16셀에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A16셀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과정 코드는 필터 등급은 행 근무 점수의 최대값 경력 점수의 최소 값을 해주겠습니다. 고급반과 중급반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 레이블에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해서 기초반의 체크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